안녕하세요 주식이 채널입니다. 아, 오늘은 제약주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반등을 하면서 시장에 그래도 주도했던 업종이 제약주였습니다. 그래서 제약주를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약주 감기약 매출 기대감에 제약주들이 어, 어, 상당히 많은 제약주들이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대형주 중에서는 얘가 이제 7% 가까이 이 무거운 주식이 7% 이상 급등을 했고 그 외에 이제 중소 제약사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급등을 한 종목이 이제 제약주였습니다. 이 제약주 이 겨울철이죠. 지금이 시기상. 그래서 이제 독감도 유행하고 또 코로나도 이제 그 중국이 방역을 해제하면서 코로나도 확산이 될 우려가 있다는 이런 소식으로 어, 지금 중국에서 이제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그에 또 유럽에서도 원료 의약품이 이제 부족한 사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어, 지금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각적도어도이 위기 대응 의료 제품으로 지정을 해서 이 제약사에 긴급 생산 수입 명령을 내렸다는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거의 모든 제약주들이 상승을 했고 삼, 이 제약주의 대장주인 삼성바이오로직 오늘 2% 상승을 하면서 83만 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지금 100만 원 선에 한층 가까이 이제 다가선 놈이 이 삼성 바이오 로직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외에 이제 미국 관련해서는 외식은 줄여도 약은 먹는다. 그래서 줄줄이 날개 펴는 미 제약주에서 올해 41% 머스크가 이제 올랐고 35% 뭐 일라이라든가 브리스톨 뭐 이렇게 에브비 다 이제 상승하는 이런 미국 제약사들이 이런.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이 경기 방어 주죠 이 제약주 어, 먹는 것도 어, 사람이 이제 그병 걸려 가지고 이제 약은 못 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이 머스크가 이제 상당히 급등하면서 이제 주도하면서 가고 있다는 그래서 어, 시총이 64% 1년 새 이제 늘 늘면서 경기 경기 방어 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어, 이런 미국 관련된 뉴스도 있었습니다. 제약 관련해서. 어, 그래서 오늘, 어, 같이 이제 한번 살펴보실 이 제약 의료, 어, 원료의약품 외에, 어, 이 제약주들을 한번 보시면 특징이 KPX 생명과학이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그리고 경남, 서울, IQ, 셀루메드, 어, 여기 있는 종목들 보시면 시가총액을 한번 보시면 천억이 안 되는 아주 그 어 낮은 시총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죠 상한가를 갔지만 800억대 25% 상승했지만 800억대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급등한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시가총액은 1 0 0 0억원 미만이고 가격대를 한번 보시면 가격대를 보시면 이제 5천 원대라는 걸알 수가 있죠. 3천 원에서 5천 원 사이대에 있는 종목들이 가장 이제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대형주 그 중에 오늘 보면 이제 특징적인 게 어, 어제 같은 경우, 이제 한비가 움직였다면, 대형주 중에는 SK바이오, 사이언스가 오늘 체면을 차려줬죠. 그래서 6조 8천억대의 이 무거운 주식이 이제 7% 가까이 이제 급등하는, 어,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제약주, 자, 보시면 이제 상당히 어렵다는 걸알 수가 있죠. 대부분 다 적자입니다. 적자지만, 이 중에서 이제 가장 그래도 돈을 많이 거는 실적을 보여줬던 놈은 PCL, 1352원을 벌면서 퍼 11배고, 가장, 이제, 어 많이 손실을 본 회사는, 이제, 브릿지 바이오. 얘가 마이너스 1 5 0 0 원을, 어 손실을 입었습니다. 1, 2, 3분기 합쳐서. 그리고, 퍼가, 이제, 여기서 가장 낮은 놈은, 이제, 오상자이엘이, 560원을 벌면서, 퍼 9배 수준에 있고, 그리고, PBR을 보시면, 이제, 제약주 평균 PBR이, 이제, 상당히 높죠.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급등을 하면서, PBR 수준이 2.9배까지, 이제, 상승을 했고, 그렇게 봤을 때 1배 미만 때 아주 싸 보이죠 PBR 1 미만이면 그래서 경남 그리고 i q 어 화장품 관련돼서도 이제 움직이는 얘가 0.8배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A 프로젠 0.4류 이런 어, 또 삼화제약 0.6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1배 미만에 있고 어, 상당히 높은 이제 고 어,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애들은 이제 보로노이나 파미셀 또 이런 노터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PBR이 이제 상당히 높고 또 부채 수준을 보시면 이제 가장 낮은 한자리 수의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는 애는 A 프로젠 6, 삼아 9, 브릿지 4, 그리고 이제 화일 5, 이 정도 되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이런 5%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무래도 이 가볍다 보니까 움직임은 이제 제약주들이 요런 이 제약주들이 제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걸알 수가 있고 어 몇개 종목에 한번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아 먼저 kpx 생명과학을 보시면 지금 1월 올해 1월부터 뭐 주구장창 하락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3천 원대에서 더 이상 이제 안 빠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두달 가량을 이렇게 횡보를 했었죠 요 보시면 이제 4만주 뭐, 4만주 때, 뭐, 3만주, 이게 5만주가 안 되는 거래량으로 횡보를, 두 달가량을, 횡보를 한 이후에, 지금 4천원대에서 이제, 3일 연속 반등을 주고,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가면서, 아주 큰폭에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외국인은 이제, 대량으로 좀 매도를 했고, 개인이 좀 받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KPX. 아, 경남제약. 얘도 뭐, 2월부터 뭐, 계속 주장창 하락했었죠. 지금 KPX랑, 거의 비슷합니다. 흐름은 지금 200일선은 이제 사, 어, 25% 급등하면서 장기 추세선 위까지는 지금 올라온 모습이죠. 보시면 어, 이렇게 지금 200일선까지도 강하게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얘도 마찬가지죠. 외국인은 이제 던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개인이 받아주고 있는 경남. 다음은 사마제약의 모습이죠. 지금 보시면 이제 얘도 어 지금 올 초에부터는 이제 하락을 했었지만 지금 13,000원대죠. 14 14,000원대죠. 어더 이상 이제 여기서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어 상승은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상승하면서 장기선인 200일선을 돌파하면서 3일 연속 이제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죠. 거래량은 이제 20만 주대 요때 보시면 뭐 5천 주 어 이런 작은 거래량입니다. 다. 이 6천 주 만주가 안 되는 거래량이었던 놈이 지금 장기 이평선인 200일선을 돌파하면서 어 상당히 이제 20만 주대까지 거래량이 좀 증가하면서 어 상승해 하고 있는 사마. 어 주체는 이제 외국인이 좀 이렇게 사고 있고 금융 투자 3호에서 이렇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어 기금은 이제 전혀 건드리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어, 다음은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어, 지금 보시면은 어 사, 26만 원대부터 계속 추락을 해서 이 5대 기간에 그러니까 올 초부터 샀던 사람은 전부가 이제 손실 구간이죠. 하지만 지금 10월 달에 이제 최저점인 7만 원을 찍고 어, 그 뒤로는 어, 이 7만 5천 원, 요 7만 원라인대를 지금 어, 하회하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죠. 어, 그리고 어, 보시면은 이제 얘 같은 경우도 이 계속 이제 횡보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한달 가량을 거래량은 이제 20만주 수준에서 이제 횡보를 했었고, 21선을 완전히 이제 뚫면서 올라왔죠. 어, 그러, 올라오면서 이제 앉아있는 모습이죠. 21선 바로 위에. 아, 그리고 주체는, 어, 지금 외국인이 이제 조금 입질이 좀 들어온 모습입니다. 이 투신이나 골고루, 오늘 이제 골고루 매수를 했네요. 보니까 기관, 보험, 뭐 투신 쪽 이렇게. 아, 이오상자이도 이제 계속 이제 하락하면서 퍼가 이제 낮아진 상태죠. 그리고, 이 지금 9,000원 라인때만 달때마다 이렇게 윗꼬리가달기 때문에 9,000원선이 이제 상당히 이제 큰 저항선이고 그 뒤로 이제 한번 나락을 좀 보냈습니다 나락으로 그리고 4,000원대에서 이제 반등을 크게 한번 했었어요 이렇게 15% 가까이 20% 오른 뒤에 이제 밑꼬리가 달렸고 지금은 보시면 이제 5,000원대에서 고가 놀이를 하고 있는 요런 모습이죠 더 이상 5,0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거의 이제 위에 꼬리가 상당히 길게 달리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보시면 거래량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적은 거래량으로 누가 한번 크게 올렸다가 이제 한번 쭉 빼는 거죠 위에서 어, 이런 양상을 좀 보이는 오상자위에 어, 녹십자 웰빙의 모습이죠 지금 보시면 얘도 어, 계속 이제 만천원 라인대에서 이렇게 길게 윗꼬리를 달리고 있고 지금 6천 원대에서는 이제 더 이상 안 빠졌죠. 그리고 한번 이렇게 상승할 때 이렇게 크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또 윗꼬리가 또 길게 달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조정을 좀 며칠 받고 다시 오르고 또 크게 거래량 터뜨리면서어 지금은 장기 이평선인 8천 원대까지도 이제 돌파해서 올라와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오늘도 여지 없이 이제 길게 꼬리를 달아서 어좀어 고점에서 잡은 사람들은 크게 이제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어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어 웬만한 이제 고수들 아니면 이제 접근하기가 좀 힘들죠. 왜냐하면 윗꼬리가 길게 달기 때문에 고점에서 잡은 사람들은 어, 단기간에 이제 크게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 이 녹십자 웰빙. 아, 오늘은 제약주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어 지금 대형주들이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어, 또 이게 지수가 계속 이제 상승한다면 대형주의 흐름도 어느 정도 이제 좋은 흐름으로 갈수 있는 어, 모습으로 보여지고. 또이 실적도 안 받쳐주지만 어이 단기 수급이 몰리면서 급등했던 또 중소형주들은 너무 큰 폭으로 올라간 종목들은 또 조정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어 제약주가 경기 방어주로서의 또 역할을 톡톡히 하기 때문에 어올 연말까지 이게 가줄 수 있을지 어 장담을할수 없지만 한번 기대를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